너무 높아 배출을 위한 적정 온도가 될 때까지 팬을 이용해 식혀줍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 온도 내리는 작업에도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미셔널 필터 교체를 위해 운전석 휠을 탈거합니다. 기존 미셔널을 드레인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오일을 최대한 많이 배출시켜주고요. 미셔널 팬을 탈거합니다. 흔적이 남지않는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밸브바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오일팬 마그넷에 포집된 색가루의 모습입니다. 마그넷의 경우 색가루를 포집하여 유료에서 제거하는 목적도 하겠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이상마모나 파손에 따른 부품 검출로 오버홀이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점검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일팬과 마그넷을 클리닝합니다. 신품 가스켓과 오일필터, 드레인 플러그 와셔 그리고 오일필터, 오링의 모습입니다. 모두 르노삼성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뉴 SM5는 미셔놀 필터 교체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SM3와 QM6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업인데요. 잠시 후 교체때 확인해볼까요? 신품 가스켓과 함께 미셔놀 펜을 장착합니다. 펜볼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와셔 하나의 가격이 상상 이상인데요.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 별수 없죠.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이제 미셔널 필터 교체입니다. 미셔널 필터는 배터리 및 트레이를 모두 탈거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터에 진입하기 위해 해당되는 부품을 모두 탈거합니다. 필터 및 오링을 탈거합니다. 이 아주 조그만 필터 하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신품 오링 및 필터를 교체합니다. 필터는 똑하는 소리가 나도록 잘 장착해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하우징을 체결합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트레이에 고정되어 있던 각종 배선들은 처음과 동일하게 케이블 타이로 하나하나 묶어주고요 오늘 준비한 오일은 로노삼성 정품 CVT 오일입니다 해당 차량에 맞는 규격은 NS2 오일이나 최근 들어 NS3 등급을 내놓으면서 NS2를 n s 3에 통합시켜 단일 상품으로 운영하며 NS2 전용 오일은 단종시켜버렸습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켜유온을 상승시켜줍니다. 진류가 잘 돌도록 변속도 진행하고요. 활과했던 운전석 휠을 장착합니다. 토크 체결해주고요. 지침서에 명시된 레벨링 체크 온도에 도달하면 딥스틱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걸쳐있네요. 레벨링 체크는 지침서에 명시된 70에서 80도의 중간인 75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뉴 SM5에서 배출된 미셔널의 모습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 상태를 확인 후 다시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림 플러그, 오일펜 모두